이젠 내가 편하니 작은 설렘조차 욕심이겠지 항상 곁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웃을 일도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너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그때 그때 그때 음. 이미 너도 다 알잖아 수 없이 멀리 왔다는 거 억지로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음,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밤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행복해서 눈물 나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지난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가진 것도 없고 초라했어도 서로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우린 너라서 좋았어 사랑이 전부였던 그때가 좋았어 그때 알았더라면 더 사랑할 걸더 안아줄 걸 후회가 돼 사랑했던 우리가 참 그리워 그때, 그때